아이고 반갑습니다 태양신 플레이가 나왔죠 지금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의 힘 더원 에스카노르 형님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위라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도장게기 보다는 맞짱으로 가보는데요 일단 핵심 컨텐지는 모든 에스카노르 형과 플레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봄이랑 해우 계정이라서 모든 조건이 풀로 갖춰진 상태로 동일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번째 에스카 노르로 선샤인 에스카 형님이 나와있습니다 야 인마 선샤인 형님한테 투급 발리네 야이 형님이 언제적 캐릭터인데 니가 발리나 투급이 자 오늘 선샤인 형님 그래도 지금 역속이라서 아마 첫번째는 좀 플레이가 유리, 유리하지 않을까 요 약간 내 기분이 좀 약간 벌써 시작부터 기분이 조금 떨리긴 하는데 자 달리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맞장의 시간입니다 아, 자, 시작부터 우리 와 잠깐만 체스카 형님이야 패를 사기를 한번 치셨어 열받았는데 형 갑자기 왜 시작부터 열받 아 네가 태양의 신이라고 태양의 신이라고 해가면서 역속에서 때리는데 5만 넘게 터지고 있고요 태양의 신의 힘을 보여주지 태양의 힘이란 말이다 이런 것이다 벽. 쭉쭉쭉쭉 44,000. 자, 우세속에서 44,000. 야, 도어 형님이 잠깐만. 야, 이거 너무 만족스럽네. 시작부터. 야, 최스카 형님인데? 네, 이게 태양신의 최선이냐? 이러면서 태양신을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볼 에스카노르는 니하고 동석이다, 태양신은. 니하고 동석인 코인 에스카노르 형님이 나와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코인 특집 찍었다가 그냥 유튜브기를 박살 내버린 거죠. 자, 그 코인 에스카 형님이 나와 있습니다. 오르르륵. 이만 구천, 이만 구천. 아까 체스가 이으면 솔직히 패가 좀잘 붙어서 역속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긴 느낌 조금 있긴 해요. 자, 반면에 이제 태양신이 어지가야 어, 내가 그래도 신인데 패는 내가 살살 해줄게 이런 느낌인데? 본인이 좀 살살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웃음> 입장이 아니실 텐데 내가 보기엔. 자 갑니다. 오르르륵. <웃음> 지금 태양신이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태양의 힘을 가졌대. 그래서 야 내가 태양신이 되면 뭐, 이런 지겠서 이러고 지금 살살하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제 슬슬 이제 진심을 다하기 시작했는데 어, 에스카이님 한마디 하죠. 어, 그래서 필살기를 쓰시려고 할 텐데 제가 그런 거에 호락호락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어? 자 계속해서 절삭 들어가고 있습니다. 절삭. 저저쫄 때리고 꽤나, 꽤나 일석에서 4만원씩 뽑고 있는데 코인에스카이님이 하트 개성으로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철제님 어? 어디서 필살기를 저한테 겨누십니까 신이요 이러면서 투잡 보고 있고요 야 이게 무슨 신 지금 개쩔았나 수건 태양신 쩔었나봐 이거 봐봐 삼성 붙이고 막 난리났는데 야여뭐이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인간 왜 이래 인간 그래서 삼성이 나가게 됩니다 자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우와. 야, 만약에 여러분, 절삭으로 삼성 떴으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어, 잠깐만. 와, 이게 코스카이 님이 나가야 되는데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필각이 우선시 되는 AI 법칙에 따라 나가게 됩니다. 어, 와! 에스카이 님 이러다 진다! 이거 새거든요. 이성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막 버프가 붙기 시작했어요. 태양신이 화가 났는데? 태양신의 이성 절삭기입니다. 버프 두개 붙었고요. 와, 잠깐만, 이거 라운드 2 <웃음> 간다. 잠깐만. 아니, 내가, 내가 지금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댓글이 예상돼서 그래. 아, 저라도 보니까 뭐, AI 법칙, 그거 필각하지 필사, 말고 필사기 좀 씁시다. 막 이랬는데, 원래 AI는요, 필사기 대치 상황에서 필기 있으면 필각기꼭 나갑니다. 그게 똑똑한 거고, AI 치고는. 제가 막 임의로 그 규칙을 바꿔서 내가 뭐... 방금 필살기 에스카인이 썼다. 그것도 좋은 모습 아니라고 봅니다. 어? 자 이거 야 라운드 투 들어가게 됩니다. 야, 태양신이 살살하다가 뒤에 갑자기 지열받아가지고 프 붙으니까 딜이 상당하네요. 이성으로 절삭 쓰는데 몸이 터질 뻔했는데 우리 콘서크 아님 맷집 진짜 좋거든요. 자 갑니다. 오르르자 동석이었고. 야 태양신이 지금 이제 약간 자기가 이제 너무 막 쿠스한테 돌림당한 것 같고 막뭐 달걀 프라이라고 놀리고 막 이거 지금 화가 좀 나고. 있었나봐요. 녹들이어 <웃음> 일단 구경하기는 재밌네요. 오로록 치고 있고요. 41,900 나오고 있고, 자태양실이 그래도 좀 양심은 있네. 패를 막 심하게 사기는 치진 않아요. 근데 아까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막 이성뜨사고에 에스카이님이 어, 먼저 필사기를 이번에 만들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또 필살기 대치 상황이 또갈 수가 있거든요 아하 또 아까 같은 시나리오가 나옵니까 야 이게 잠깐만 이게 삼성 쓰고 이성 붙고 와야 이거 야씨 진짜 와자 이게 에스카이 님이 이게 나가보면 찍어 트 잡을 거거든 야씨형두눈딱 감고 그냥 써볼까 어 써보고 야 유튜브 놀랄 한번 당해? 어. 야, 이거 이긴 걸로 하자, 이거, 그냥. 아, 승질나네 자, 어쨌든. 자, 우리 공정하 해야죠. 자, 일단, 그래서 필각이 우선신이 되고요. 그래서 일마가 이제 또이성절삭기가 나오게 되겠네. 자, 이성절사기. 형님, 이거 한 번만 견딥시다. 형님, 진짜 한 번. 세다, 근데 이거. 와 67,000 견뎠구나. <웃음> 자, 어? 야나 이거 못뽕못 뽕으로 본, 못본 하면 안 되나 형? 지금 야 필각 도 붙었네 아필이면 아씨 손가락 실수로 살짝 눌렀네 이게 자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어자 어, 어. 제대로 해야지 하할건 룰은 룰대로 가야 되고 자아 이성이 안 붙었어요 자 이성이 안 붙었고 그래서 레인오브블레이드가 나가게 됩니다 자 형님 한 번만 더겐시다 진짜 한 번만 더와견뎠다니 진짜 지금 아 잠깐 아 잠깐만 옥티나올 뻔했네 간다 이게 바로 인간이 쓰는 태양의 힘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따 라운드3 가기는 가야 되겠죠 어쩌다가 3판 양승제로 바꿨네 <웃음> 어 1대1에요 이 아직 에스카이만 안 졌다 1대1 상황입니다 1대1 상황 자오야신 야, 열받았나 본데 패를야태양신아 폐를... 뭐아 지금 지금 야 인간인데 그래도 에스카이님요 물론 탈 인간이긴 하지만 자 태양신 프라이 아 프라이 프라이 <웃음> 자꾸 돌리면서 놀리니까 화를 내네 이렇게 아이 안 놀릴게요 형 진짜 와저형 진짜 놀리고 화내네 자오로록 치고 있고요 2 0 8 0야 이게 신이 지금 인간 상태를 이르기에요 많이 부들부들했나 본데 오저저저저 와, 58,000, 58,000. 만약 저게 진짜 절삭기로 삼성뜨면 진짜 무섭긴 하겠다. 자, 어? 됐나? 자, 태양신의 어, 절명 피해가 옵니다. 야, 이게, 와, 스로록쫙 끄덕! 끝나까지 와 이거는 도원 형님이 나서야 되겠는데 그래도 지금 태양신이라고 올해 좀 친다 도전객이 정식으로 가볼까 그랬나 너는 솔직히 내 스스로가 안 궁금해서 지금 그냥 맞장막게 하고 말려고 하거든 좀 치겠는데 자 그리하여 준비된 결승 매치 더원 에스카 노르의 풍차이가야 무슨 씨, 태양의 신을 훌쩍 넘어버린. 인간의 정점의 선자의 힘을 보여드리죠. 자, 뭐, 아무래도 내가, 결과가 좀 예상이 돼서 그래. 형이 지금 뭐, 어? 딱, 너무 여러분 예상 되죠? 솔직히. 자, 일단 속성도 우세속인데다가 근육 좀 봐봐. 야, 저 말라 비틀어지가지고 막 맨날 기침이나오 니엄 한번 맞아라. 어 어, 씨, 그 47,000 나오고 있고요 근데 플레이도 지금, 지금 저 상대가 태양신 자기조차도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가 봐. 그래서 긴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패를 좀잘띄었거든요 그래서 이성 치면서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상대의 자, 주지. 자, 세인 플레이드, 상대 주지. 이 와우. 야, 태양신도 우리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 역속에서 친거 맞아요? 자, 그러나, 와, 여러분. 어 아, 멋진, 멋진 장면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슈퍼 아, 슬래시 삼성 갑니다. 어? 쉬! 펑크다. 91,000. 저기에 아마도 이성이 두개다 두 일인기라 가지고 어, 이성이 우선시 됩니다. 이성이 나가게 되겠고 자, 옵스트가 제블랜치 아, 차지 300 뻗어져져져져 샥! 24,000 나오고 있고요. <웃음> 아, 진누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네. 절명요 태양의 신이시요 절명 내꺼 왜 뺏겠어. 정하는건나다 크시 좀 복싱한 카욱 맙마 자 라운드2 3판2선승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마음이야 이 미친놈이잖아 갑자기 왜 3판2선승제냐 태양신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는건 핑계고 한번 더 짓눌러줘야지 한번 더 찍어줘야지 나를 경외하라 우이더 형님의 매력이야 이게 태양신한테 인간이 한마디 올립니다. 나를 경외하라. <웃음> 아이씨. 야 진짜 오만해제야 태양신 갑자기 긴장했다. 어 뭐지 이게 지금 야 인간이 갑자기 나를 경외하라 하던데 진짜, 겁나 쎄노. 배터리는 왜 이렇게 아픈지. 앙크당 치네 어마니 추천 나오고 있고요. 자 태양신 뒤늦게 이제 막 어, 정신 보충 들어. 어, 그렇다 여만, 여만. 야, 봐봐. 삭절삭절삭레인오브 블레이드 음, 네. 상대 주지 총 자요 싸움네 제가 이게 3판2선승리라서한번더 때리는 거예요 어? 어, 집 밟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나를 경외하라 저크렁 저크롱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태양의 힘이 니끄라고 얘기하지 마라 더원 형님 그다 올래 알았나 자이 정도로 좀 서열을 좀 정했고요 아씨 석이다 시원하네. 어. 자 이정도로 오늘 태양신 프레이를 무릎을 꿇려봤고요 만짱을 <웃음> 진행해봤고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태양신이라고 하니까 안멜이랑한번 정도 한번 떠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